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풍경에서 흔히 볼수 있는 소품 중에 초여름을 알려주는 잎팝나무를 그릴 겁니다. 잎팝나무는 나무꽃이 밥알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꽃이 많이 피면 풍년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뭄이 든다고 하는 신성한 나무라고 합니다. 초여름의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는 나무죠. 바람에 불면 풍성한 꽃잎이 떨어지는데 하얀 눈이 내리는 것 같아요 먼저 큰 기둥과 잔가지들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풍성한 꽃들은 한 덩어리씩 잡아주면 돼요 앞에 보이는 큰 덩어리 위주로 잡아주고 뒤에 보이는 나뭇가지와 꽃잎들 그리고 어두운 부분의 잎들을 그려주면 완성이 됩니다 어반스케치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주변의 풍경을 그리는 걸 말합니다. 여행의 기록을 담거나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기억들, 지나가던 거리의 풍경을 포착하는 것 모두 어반스케치라고 할수 있어요. 물감으로 마무리 할거라 유성펜으로 스케치를 합니다. 큰 줄기와 큰 잎들을 먼저 덩어리를 잡아주면 되고 나무의 질감과 꽃 덩어리의 질감을 스케치해줍니다 스케치가 끝나면 밝은 부분의 꽃을 먼저 그려줘야죠 이합나무꽃은 쌀알같은 연한 연두색이 보이는 밝은 색입니다 큰 어둠을 그려주고, 나무의 기둥을 묵직한 색으로 칠해줍니다. 부분부분 부분 나뭇꽃의 덩어리람을 더 다듬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